아우 불쌍해! 우리 꽁트 내가 꽁트 때문에 속상해서 못살아 진짜로! 일로 누가 일로 올래? 오지. 응 저거 오리 목뼈거든. 이렇게 생겼어. 그럼 같이 먹자. 음... 엄마 이거 먹을게 엄마 이거 먹을다 엄마 음... 까꿍 까꿍 우리 집 애들은 내가, 내가 뺏어먹는 거에 화안 낸다? 코라! 그거 꿈틱 거잖아! 괜찮아? 어 어떡해, 어떡해. 아, 내 새끼 아내 새끼 뻗닥이 어디 갔어 이런 게 바로 눈뜨고 코비인 거지 방금 설아오빠거 그만 떼서 먹어 이 돼지야 왜 코트고 누가 먹어 보였다 한번더 줄까? 네? 엄마가 한번더줄을게 아우, 불쌍해. 우리 꽁치. 내가 꽁치 때문에 속상해서못 살아, 진짜로. 아유, 우리 꽁치 맨날 훔친당해. 백선이한테. 백선이, 오빠들 거 그만 훔쳐먹어. 아우, 욕심부러기, 진짜. 애들아 어, 어? 기다려. 앉아. 앉아! 앉아! 앉아! 옳지! 밥 어어! 앉아! 먹 어어! 어어! 어남됐지 아, 앉아! 기다려. 옳지. 먹었어. 어우, 백설이, 진짜. 오늘 목표 세 개째 먹는 거야. 붕, 붕개는 줄 안다니. 너무해. 안녕, 안녕, 안녕, 엄마가 뺏어 먹는 거야. 안녕, 안녕, 안 양, 양, 양. 우리 집 애들은 내가, 내가 뺏어 먹는 거에 화안 낸다?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. 엄마가 뺏어, 다투는 음. 음. 조금 화를 내네 백설아! 솜씨꺼 또 훔쳐먹었어 엄마 안 보는 동안! 솜야 괜찮아? 솜씨 마음이 속상 하지? 진짜 어, 왜 그래, 설 야, 너가 요즘 마르는 이유가 있구나